11세기에 송나라 송이라는 정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송나라의 정이라는 학자가 이분이 쓴 책이 소학인데요 그 소학에 보면 어, 사람을 오히려 불행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 예, 그래서 인생삼불행 이런 어, 글을 썼습니다 이세 가지 불행 중에 한 가지가 초년 출세래요 일찍 출세하는 것 이것은 결코 어,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예. 이른 나이에 과거에, 어, 합격해서, 예,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이 바로 천연 출세인데, 그 나중에 결코 좋은 결과를 내지는 않는다. 예. 우리 흔히 얘기한 영재들. 예. 저도 가끔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어린아이 영재들을 보면, 어, 뭐, 다섯 살, 세살때 타고난 영재들을 계속 갈고 닦지 않으면, 오히려 어, 아이가 나중에 돼서 어, 더잘돼야될 부분들을 안 되는 것 보게 됩니다 부모와 형제의 권세에 기도해서 얻었던 조상의 음덕 출세 이것 또한 결코 인생에게 행복한 것은 아니다 뛰어난 재주와 문장력을 가진 높은 재주 이것 또한 그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세 가지는 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이거 바라잖아요. 천연 출세 또 금수저 물고 나오는 이, 이, 이 조상의 음덕 또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좋은 부모들 만나서 좋은 DNA 받고 자신이 원하는 거 아닌 것그 좋은 어떤 탁월한 재주 이거 다 바라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불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학자 정의는 이세 가지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무 이른 나이에 출세하면 나태해지고 사람은 교만해진다 집안의 배경과 부모 덕으로 좋은 자리 쉽게 차지하면 게을러질 수 있다 자신의 뛰어난 재주만 믿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그 인생은 나태해서 결국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쉽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아나무인 돼서 교만해지고 또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재주로 남에게 상처 주고 우리가 비록 금수저는 물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는 그러한 가문이 오히려 큰 복을 받고 있는 가문이고 행복하지 않는가 하는 학자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아침에 나눠봅니다. 여러분 어, 저게 안에그 영롱한 진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모래가 조개살 그 부드러운 살에 계속 이렇게 아그 문제가 되고 힘들게 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아, 몰아내려고 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아, 그 모래의 새로운 탄생이 진주다 그래서 진주는 조개의 눈물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조개라고 하면 우리는 모래 안 들어오기를 기도하잖아요 머리알으로 해주 없어서 머리알 하나만 누르면 몸부림칩니다. 나는 싫은데 왜 머리알을 내 입에 넣은 거야 머리알은 나빠 누가 넣었어 막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데 사실 그러면 진주는 결코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교훈삼는니다 부족하기에 더욱더 겸손히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바랄 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러 경험을 체험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강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는 것이 아니고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게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약한 것, 부족한 것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하로 축복합니다. 네. 잘한 것, 똑똑한 것 이거 자랑해봐야 아 별반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잠시 박수 받을지는 몰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형통과 행복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줄 믿고 우리 또 약함을 자랑하면 좋겠습니다 예, 약할 때 피할 거 없습니다 약할 때마다 오히려 주님을 불러드리는 그러한 찬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10편 107편에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강풍으로 비유하면서 그 강풍을 만난 배그 배가 어떤 모습인지 얘기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23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귀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 여러분 다이시 이와 같은 인생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은 자기 자신을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비유하면서 때로는 잔잔한 바람에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풍을 만나서 하늘로 솟구치기도 하고 이리저리 헤매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파도에 자지우지 않는 우리의 인생들 그것이 다이에게 살았던 하나의 모습인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 파도로 인하여 영원히 녹아내려가듯 고통과 환란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이슨 오히려 강풍이 자기에게는 큰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찬송의 시가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의 고백일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시적으로 만들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은 다 시인 같은 분들이세요 그런 고백 그와 같은 고백으로 태풍이 자신을 휘몰아치고 원치 않는 길로 또는 영혼이 녹아내리듯 혼돈 속에 빠지기도 하지만 다이슨 이 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43절에 그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요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원치 않는 일로 내가 자지우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좋은 일만 있겠어요? 때로는 힘든 일이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여정 보면 오히려 좋은 일 웃고 즐기는 일보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훨씬 더뭐 퍼센테이지로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만 뿐일까요? 우리 모두가 돌아보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 우리 생각합니다. 네. 형통한 때가 있으면 그러나 또한 공고할 때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때가 있으니까 병든 때도 있고 건강만 하면 병든다는 단어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병들기만 하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때로는 그 속에서도 건강함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요.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사계절이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처럼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러한 추운 강풍 만나기도 하지만 평온한 그러한 봄철 같은 통성한 가을 같은 그러한 계절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가장 조화롭게 주셨다는 것이 나에게만 그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조화롭게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봄에 있을 뿐 나는 가을에 있을 뿐 나는 여름에 있고 나는 겨울에 있을 뿐이지 이 계절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절이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내가 자리에 그냥 있는데 계절이 도는 거예요 계절이 야 이런 수준 높은 얘기를 우리는 같이 나누는 것이 복입니다. 예, 계절이. 우리는 어떨 때는 플로리라도 찾아가고, 어쨌든 저기 뭐, 시원한 이렇게 펜실베냐, 뉴저지로 찾아오고 하는 분들 봅니다. 그런 분들 보면서, 아, 어, 그, 신체적으로 추위를 못 견딘다든가 더위를 못 견딘 분들이 그런 것을 하게 되고 또 연세가 계시면 당연히 그것이 지혜이기도 하지만, 어, 그런 분들에게는 저항력이 약해진다고 그래요. 신체 저항력이. 어, 저희 어릴 때 이렇게 그 흙을 가지고 놀 때가 제일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흙이 친구였어요 그냥 밖에 나가면 흙에 뭘 그리기도 하고 뭐 구슬치기도 하고 우리 어, 그 여자 우리 소녀들은 그게 뭐 삐따먹기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 이 흙을 상대로 했는데 그때 그 흙이 우리에게 건강을 준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저항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어 조금만 뭐가 묻어 있고 그러면은 에지지야 하고 부모가 금방 와서 손 닦아주고 이래서 요즘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크고 작은 질병들이 왜 생기는가? 사실 흙을 떠나서 예 흙은 하나님의 은혜 의예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어 우리에게는 깨끗하지 않는 것지만 그 속에 우리에게 좋은 성분이 있는 것, 그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좋지 않는 것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인생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처럼 좋은 때와 나쁜 때 힘들 때와 평안할 때이 모든 날에 어떻게 사는 것이 매일 형통하게 사는 것인지 오늘 이 전도자 솔로몬이 얻은 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범사의 형통한 자로 살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공고한 날에도 형통하게 사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믿음으로 공고한 날에도 형통하게 사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본문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아래에 있다 전도자가 경험한 것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있습니다 전 세계 우주에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일로 되어간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겪는, 겪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로. 자기 스스로에서 생긴 일. 스스로에서 생긴 일이에요.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혼자 일안 하셔요. 하나님도 우리를 택해서 일하십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 또 하나는 하나님 혼자 하신 일이에요. 예, 공감하시죠? 내가 하는 일이 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그 다음에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이세 가지 속에 모든 인생들은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교통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원치 않는 다른 사고 뭐 교통사고 뿐만이 아니고 교통사고 비유하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원치 않는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 사고의 원인이 이세 가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 안에. 상대방의 실수로 인할 수도 있고 내 실수로 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미숙이라든지 상황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흔히 인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 아니면 상대로 인해서 원치 않는 사고가 있었지만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한 바가 무엇인가 살펴보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사고 당했다고 그냥 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비록 내 실수지만 아니면 상대의 실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같은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이세 가지에 다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잘못해서 심판을 받든 저주를 받든 아니면 비록 심판받고 그다음에 권한 중에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합력해서 방향을 바꿔주시든 아니면 하나님 혼자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이세 가지 경우라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 안에 이세 분을 제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야곱과 요셉과 요비예요. 대표적으로. 예.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잔깨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엄마의 사랑도 받았고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혼자 다 독차지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꾀가 있었어요. 불가피하게 장자에게만 주야될 축복을 엄마는 계속해서 야곱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네가 받아야 돼.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합작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결코 속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마저도 속인 것만큼은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시련이 바로 자기 스스로의 꾀로 인해서 잘못한거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애설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욕심에서 시작한거예요 결국 부모와 생이별하는 것도요. 야곱의 욕심에서 온 것입니다. 타양살이 20여 년 온갖 고생했습니다. 우리 이민생활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혹시 내 마음에 그런 과욕 욕심이 있으면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주 총리가 된 아들 요셉과 제회하면서요 말년에 부귀 영화를 누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왕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 여정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거 슬픈 고백입니다 장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도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 왜 그랬다고요? 욕심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은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형에서의 또 아버지를 속에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자기 욕망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으로 인한 분명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장세기 37장부터 시작하는 요셉의 인생 스토리는 다릅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만심과 자아로 인해서 결국 형들의 믿음을 미움을 사서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장세기 37장 이절를 보면 당시 17살이었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고 아버지 야곱에게 한마디로 고자질한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는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보고서 열 명의 아들 부럽지 않도록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야곱도 잘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란 듯이 입은 채소 옷을 입고 편애를 받으면서 그는 자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혜롭지 못하고 자신이 꾼 꿈을 발전해서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미움을 사게 되더라. 그 결과 어떻습니까? 야곱의 노예로 팔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삽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원치 않는 것입니다. 13년간 환란과 연단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뒤늦게 알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록 자기 자신의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와 같이 이끌어 간 것입니다. 두번째 해당됐던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는 장세기 50장 19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가장 합당한 은혜로 우리의 인생 마지막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부 어떨까요? 요 야곱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는 힘들게 고생했고 요셉은 비록 그가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꿔주셨다. 그러면 은 욕은 어땠을까요? 욕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욕기 일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는데 온 동방의 가장 의인이었다. 이 지구촌에 저만한 의인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누구하고 얘기한 거죠? 사탄하고 얘기한 거예요. 사탄이 찾아와서 이간질한 겁니다. 욕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욕은 아무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욕은 1장 22절에 고난 중에 있는 요에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의인입니까? 하지만 요에게 환란의 기간은 무려 30년이나 지속됐어요 여러분은 그냥 들어서 별반 감동이 없군요. 다시 한번 묵상하면 30년은요 엄청난 세월일 것입니다. 좋은 친구들 믿었던 친구들이 와서 그를 조주하고 그의 사랑은 아내 자녀들 10명 모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 자녀 한 아이만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못 견뎌낼 수밖에 없는데 10명의 자녀가 원인 모를 사고로 다 죽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라간 것입니다. 욕은 무슨 상황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딜이 계획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생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사탄에게 다 내어준 거예요. 아주 사탄이 욕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저는 이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1번 야곱, 2번 요셉. 3번 욥 표정을 보니까 세 사람 다 싫다. 그저 복만 달라. 아, 아무것도 싫다. 3일도 힘든데 무슨 30년, 20년 이거 힘들다.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겠죠. 저도 야곱도 싫고 요셉도 싫고 욥도 싫습니다. 그냥 복만 주세요. 요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요기 42장 2절에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자신이 알았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죽게 대하여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욕과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나의 선택은 아닙니다. 때로는 야곱과 같이 때로는 요셉과 같이 때로는 욕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욕의 경우는 하나님 혼자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 가장 장기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욱 힘들면, 아, 나는 욕과 같이 마지막 주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그대로 주셨습니다. 열명의 자녀 그대로 다 돌려줬습니다. 죽은 자식 돌려줬나요? 아니에요. 새로운 자식 줬습니다. 어떤 송도님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10명의 자녀면 20명 줘야 되잖아요. 갑절로 줬으니 그런데 나머지 왜 10명은 안 주셨나요?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보면 분명히 갑절이 10명의 자녀보다 20명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10명 주시고 10명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1.1에 도 틀림없이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만 요셉에게만 요백에게만 그럴까요? 언약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욥의 1년생, 2년생, 3년생일 뿐이에요. 이제 환란을 맞아서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좋은 친구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있었던 어떠한 소유들이 없어지는 것 욥의 1년 인생인 것뿐입니다. 결국은 30년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갑절의 운총으로 우리에게 패풀어 주시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보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공고한 삶 속에서도 형통하게 사는 그러한 지혜입니다.